자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얻어낸 스피릿 도도 와이번을 안장까지 한번 만들어가지고 성능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려고는 하는데 아 이거 벌써 2D꺼 돼버렸네? 아무튼 근데 이게 지금 스피릿 도도 와이번의 어떤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동안 길들였던 애들이 반짝반짝 빛나요 애들 타보면은 오른쪽 위에 뭐가 뜨긴 하거든? 그러게 저게 무슨 스피릿 와이번이 뭐 보고있다? 약간 좀가호 같은 용의 가호 같은 그런 오, 느낌으로 오. 뭔가 떠있네 저게 그러면은 스피릿 안장은 도대체 어떤게 필요한지 한번 다시 보죠 스피릿 도도 와이번 보스 에센스는 쉽거든 셀레스티얼 음. 소울도 어느정도 는할수 있어 프라이멀, 프라이멀 블러드가 좀... 이러면은 우리 남은 마스터볼로 이제 프라이머를 죽일 준비를 좀 해야겠는데 오늘은 이거 한 번에 안장으로못 가겠다 오늘 그지 스피릿이 하나 더 있다 도도아이본 어? 그거 형 그거 하자 아니 근데 이러다가는 안장을 못 만들었어 데모닉 하이에노는 어때? 아 하이에나 어, 어. 하나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일단 데모닉이니까 형 어? 나 하이에노돈한테 던졌는데 앞에 바위정령이 있었어서 아, 아 진짜 집에 와서 그랜절박아라 이거는 용서가 아니 하이에노돈한테 던졌는데 아 이건 좀 아니 갑자기 바위정령이 뉴치라노스 좀...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싶은데 이건 나는 스피릿 100% 잡을 확률 있으면 가서 던져? 어떻게? 던져야지 그거는 아니 근데 안장 만들고 해도 늦지 않아 생각해 보니까. 어? 와, 와 피했다. 와, 오. 오, 데모닉 가시 드래곤 같은 거 괜찮겠다. 사막 쪽에서 찾아보면 있으면. 근데 형 사막 조심해야 돼. 왜 왜? 바위 정령이 살고 있다고. <웃음> 아 바위 정령 알아볼 때 됐어 우리 변신 전에. 약간 네모나게 티 난다고. 다크 그리핀 405짜리를 잡아버릴까 그냥? 응 어, 좋다 아 그리고 오늘 여러분 텔레포터 작업 좀 할게요 파이어 그리핀 300도 있다 파이어 그리핀 파이어 그리핀 나쁘지 않을지 아 근데 진짜로 차라리 마스터볼 두개로 그리핀 작업부터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것도 난 좋을 것 같긴 해 제발 맞아라 한 번에 이게 뭔가? 생각보다 아이고 아이고 잘못또 어어 니가 걸어와서 맞아라! 아 깨비? 이야 어? 뭔가 빨간색이 떠버렸.. 어오 지가! <웃음> 어? <웃음> 지가 날면서 머리 부딪혀서 맞았어! 근데 우리 중에 마스터볼 지난번에 4개 만들지 않았나 총? 그래서 하나 스피릿, 하나 바위골렘 그 다음에 하나 이거 하나가 남는데 내가 생각했을땐 람이었나 그게? 있어요 압수 아 미안 어 <웃음> 아,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얘 잡아주면 마스터볼 가져가도 되는데 좀 뭐라 해야지 그리핀같이 생겼는데 막 아, 난리난리 그리... 치면서 돌아다녀 니 있거든요 그리프콘이구나 쟤왜 근데? 갖고싶어요 같은 그리핀인데 저거보다 한단계 위단계 잡게 해줄게 오... 저희 뭐 마스터볼 총 5개니까 2마리 더 잡을 수 있네요 마스터볼 개수가 5개라고? 네 라미님이랑 한팬님 남았어요 어? 한팬이도 있었어? 한팬아 일로 와봐 집 앞에 나 뒤에 타봐 투디 형 앞에 아니 아. 집문 바로 앞으로까지 오면 방금 좀 화낸거 같은데 마스터볼 바로 던질게요 바다에 다시 부드럽게 말해봐요 이한 불면 안 되겠지. 이한 불면 안 되겠지. 라미야,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가 다크 그리핀 잡아올게. 네. 네. 청소 한번 하고 있겠습니다. 청소 한번 해야 돼. 스피노를 불러내야 돼서. 어? 어? 어? 잠깐만. 어, 스피, 스피노다. 어? 어? 어? 아, 근데 제도 안장 만들 때아산 넘어 산이네 진짜로. 와. 뭐야 이거. 산넘봐 저. 뭐 잡고 싶은데. 저거 잡아. 저거는 그냥 잡자 안 되겠다. 이거는 못참는다 그렇지? 볼 들고 지금 딱이 다지 딱이다. 가! 어 간다. 어? 맞았나? 어? 오! 오! 오!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맞췄어. 심지어. 그러니까. 아, 재구령 뭐야 이거? <웃음> 이거. 개그 사장이 믿어줬지 않나. <웃음> <웃음> 아, 한 사장 오늘 샷이 좋아. 음. <웃음> 집가서 위선이 e 떨어볼까? n t know what we don't know. Okay, I don't know what you got in the table. Are there packets? I don't know what y 한 이거 볼게요 PC 그래 아 있다 PC에 있다 PC에 아, 있네 아 그래 멀어서 PC로 아. 들어갔네 아 다행히 천만다행이다 근데 이 스피노 좋은 거 잡아왔는데 아무도 맞은 건안 나와있죠? <웃음> 아니 아니 많았나? 찾자마자 의시되는 건 뭔데? 음?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이름 캐세상에 짓게나 내일영광은 당신에게 주지 이미 지었는데요? 이 자식이. <웃음> 이 자식. <웃음> 근데 이거 저큰거잡았는데 리액션 이게 맞나? 아니 얼마나 네. 뭐 폭죽이라도 터트려드려야 <웃음> 되는 거예요. 네. 뭐. 아니, 아, 비슷한 거 다들... 있어요. 뭐캐빈님 어. 턱궁은좀 남아 있습니다. 폭죽 비슷한 에, 거. 우리 한발이 아이고 잘했다. 우리 한 마리 여자 꽤 여기 있네. 아, 아, 아, 저런 게 없지. <웃음> 아이고 내가 뭐 아, 인싸. 잠시... 벌써 아이씨. 어쩜 싸요요? 아, 뭐 웃음 싸냐고. 아, 우리 한 팬이 쉬 예, 스피리 스피노는 요 심장 있는 부위에 이렇게 반짝여요 오. 완전 멋있어. 안쪽에 뼈도 다 보이고. 어, 아, 진짜 멋있다. 야. 어썸 텔레포터 이거 6개 만들고 그리고 수액 좀 구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수액 좀 구하면 참 좋습니다 오케이 수액도 필요해 맞아 라미 뒤에 타고 한펜이도 그리핀 하나 탈래? 따라와 볼래?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북쪽에 왔다 갔다 하기 편하지 않으니까 이런 데다가 텔레포터 몇개 이렇게 설치해놔야겠다 이거 설마 전력 있어야 되나 이거? 아니야 우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아니 와이번 협곡 다음 역 와이번 협곡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또 새로운 텔레포터 설치할 예정입니다요. 이곳에서 셀레스티얼급 발견하면은 바로 길들여서 가면 돼. 어어어어어안아 어! 어어어어 바로째. 어, 어 한편아. 그러 고 보니까 텔레포터 해주면 너 바로 올수 있네. 오케이. 출발한다. 아 진짜? 네. 오 왔다 바로 왔어 오 공룡 지키고 있는거 같은데 저거? 저거는 지금 블리핀으로 조금곤란한데 한편은 형어 응. 제가 공룡보다 빠른거 아세요? 어? 아! 오! 여 드려요? 아오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빠 ㅇ ㅇ 오 <돋은> 누가 잡아 이걸 누가 잡을 거야? 빠르게 텐 먹고 텐 전부 회수. 바로 들려. <웃음> 셀레가 없다. 혹시 데모닉이나 셀레 발견한 사람 없지 우리 중에? 에이. 예. 여기서 이게 막히네. 어렵네 어렵. <웃음> 여기가 아마 우리 집? 어썸 텔레포터 왜두개 잡히지 이거? 6, 6 3이사 오. 아 여기다가도 해놨었구나, 내가. 아 그러면은 이제 람이 하나 남은 걸로 무조건 셀레스티아 하나 정도는 해야 되는데. 푸. <웃음> 야푸왜 이렇게 귀엽냐? 이름을 푸로 해놨길래 내가 색깔도 푸 색깔로 맞춰줬어. 야 근데 푸 너무 웃긴 게 그냥 그거잖아 티셔츠 안 입은 거. <웃음> 이제 상의까지 벗어 던져버렸어 푸. <웃음> 아, 너무 귀엽네 진짜. <웃음> 너무 귀여워. 진짜 키네트 보고 하시는 말이에요. <웃음> <웃음> 결국에 프라이멀 못 잡는데. 프라이멀 샷건 만들어야 되는데. 샷건 만들려면은 수액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액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수액. <웃음> 나수 꼭! 나수 꼭 이거 몇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한편에 잠깐 우리 수액 구하러 가자 그럼 저 레슬링 선수 같지 않아요? 레오 미스테리오? <웃음> <웃음> 여기 보이는 이런 두꺼운 나무 있지? 네 저런 데서 수액 나와 아. 음. 나무에 빨대 박은 거 보이지? 저기서 수액이 <웃음> 나와 이뭐아물 받는데 짓는 거예요? 어 우리 저걸 캐가야 돼서. 저왜 데리고 오셨어요? 진짜 잘 하시네. <웃음> 알려주려 그런 거 아니야? 모르니까. 나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나. <웃음> 아 스피리 세왔다 이거야? 와 야, 야, 야. 벌써 건방져졌구나. <웃음> 아뭐 수익 <투입> 받는. <웃음> 거를 배우라고. <할까? 웃음> <웃음> 아수액을 받으라네요, 여러분들. <웃음> <웃음> 아이 녀석. 오오오 어, 어, 어. 왜? 곰, 곰이 곰 색깔이 검에? 아니 이제 가졌어요. 빨개 지금 쭉늘어졌어와 <웃음> <웃음> <웃음> 됐다 여러분 아 수액 몇개 나왔어요? 두 개요 <웃음> 저희 이거 총 만들려면 여러분 2만 개 정도 모아야 되거든요 하나당 내년에 봐요 <웃음> <웃음> 형, 이거 모델같잖아요 걷는 거 우한, 우한 거 봐. <웃음> 지금 그거 알아? 너 혼자 여기서 동물농장 찍고 있는 거? 이 친구 죄송한데, 모델이거든요. <목소리도> 약간 아, 어, 몸뚱아리를 약간 검은색 정장으로 칠해주시면 어떨까 아 정말 힘든 배꼽이 얘기하시네 그럼 워킹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투 쓰리 투원투 쓰리, 쓰리 투 이거 악마가 됐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할때 만지시면 안 되거든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원투 쓰리 <웃음> 야! 말씀 <웃음> <무슨> 말라고 했지 <웃음> 갑자기 이거 저승에 가신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검정색 해달라면서요 갑자기 저승사자가 되셨는데 뭐, 핥으면 블루베리만날거 <웃음> <웃음> 약간 뽕따색이 뽕따색이라니 뽕따 야라뽕따야라뽕따야라뽕따